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드릭은요 바로 이 빨간색 에이스 두장 사이에 관객님 카드가 순간 이동하는 그런 마술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관객님 반갑습니다 제가 카드를 이렇게 넘길 테니까 원하시는 데서 스탑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네 좋습니다 자 중간에 스톱 여기 자이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 6클로버네요 유클로버를 제가 잡아서 이렇게 중간에다가 끼워놓겠고요 자, 이 빨간색 에이스 두장 있죠? 자, 그럼 이한 장을 올려두고요 이한 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에이스를 잡고 하나 둘셋 하면 에이스 사이에 관객님 뽑으셨던 유클로버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마술이었습니다 아, 이 마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더블리프트를 할줄 아셔야 되고요 더블리프트는 제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있습니다. 강좌가. 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처음에 야, 스탑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중간에 그러면 스탑하겠죠? 그러면 이 카드 손을 한번 집어주고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핑키 카우트를 하면서 한 번에 더블리프트를 하지 않고요. 한 장을 보여주면서 밀었다가 당깁니다. 왼손이 이렇게요. 면 관객은 아이 카드요라고 할때이 카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왼손 말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그대로 뒤집어 줍니다. 두장 다요. 이 상태에서 카드 보여주고요. 올려놓고 뒤집으면 더블리프트 된 거죠. 이 상태에서 한번더 뒤집어서 놓고 자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멋있게 말게 했는데 이런 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중간에다가 이렇게 꽂아놔 주세요. 꽂아놓으신 다음에 이 빨간색 에이스 두 장이 중요한데 일단 두장 보여줍니다 보여줄 때 왼손이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밀었다가 당깁니다 그럼 브레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제 상태로 에이스 한 장을 위에다 올려 두고요 그 다음에 이 에이스를 또 밑에다가 넣어줍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잡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에이스를 잡았잖아요 이제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4분의 1이죠 정확히 정확히 4분의 1을 들어간 다음에 오른손의 엄지가 이 에이스아트의 이 인덱스 부분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이제 왼손은요. 여기 중간에 전혀 관계없는 카드를 넣어주면 되고요. 이제 오른손은 엄지로 카드를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밑에다가 넣고 카드 잡은 뒤에 하나 둘 셋!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관객님의 카드가 순간이동하게 되는 그런 마술이 되는 것이죠. 네 이번 마술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